4인분째 줄어들었어. 여기? 뭐한 데였지? 아, 빵? 아, 빵, 이런 거. 우리가 자주 가는 매운 갈비찜, 맵돈 와, 깨끗해졌다. 자고면자자 조아야 돼. 조금만 더 맵게 하자. 매운 소스 조금만. 맞는데. 그래야 맛있지. 아니, 아 조금만. 아니, 일단, 아니, 좀, 일단 조금만. 아 진짜. 아니. 됐어. 아니, 이만큼만. 난 매운 거만 아니 그렇게 안 맵다니까. 저번에도. 근데 매워야 복사도, 밥을 볶다도 맛. c h ắ 몇 차라고? 맞죠. 4인 문제. 터가 타들어갈 것 같아. 이런 그건 아니야. 아니야 나는 그래. 매워 매워. 아 너무 맛있는데 맵다 매콤 매콤달달 나 아, 너무 매워 아거왜 <웃음> 울렸어 어왜 울렸어 커피 커피 <웃음> 아까 그거 별로 매운 거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고 막내 건가? 아니지? 치즈 안 들어갔어. 치즈 들어가지 않았을까? 우와. 치즈 들어갔어. 오, 치즈 들어가 있네. 오, 2,000원이야. 먹어봐 빨라. 왜 내가 먹어봐야 돼? 아. 야. 야. 뜨거운데? 먹어. 막 먹어. 입청량 들 때까지 먹어. 소정밥. <웃음> 굶깡할까, 먹어봐. 어, 워 아, 식기가 올라오냐? 아, 식기가, 식기가 올라와. 올라와? 너무 많이 먹었나? 길로 가야 되나? 나 별로 안 먹어? 었 별로 가야 되나? 많이 먹었잖아 소주 한병 거의 다 네가 다 먹었어 다섯 잔 일, 구와 거리 너무 좋지 예쁘지? 아. 못 가게 거리